아, 2주 전 정도였나요? 운동의 역설이라는 책이 어, 발간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어그날 몇몇 분께서 저한테 어, 기사 내용을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원장님이 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라면서 어,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네, 어, 급하게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라방을 한번더 하도록 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그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어, 완결편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SBS 스페셜에서 또 했던 게 지방의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어, 결론적으로는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혹은 살 빼는데 다이어트에 문제가 없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었 그래서 지방의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다이어트에 대한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 이제 체중 관리라고 하는데가 정말로 너무 많은 정답들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제가 요즘 하는 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평균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체중에 대한 거, 비만율에 대한 거, 비만 성공률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어, 라방을 통해가지고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2019년도 국민 건강 역량 조사를 봤더니 이제 감량,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량에 대한 노력을 진행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체중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감량을 노력을 하신 분들 중에서 31% 는 체중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특별히 체중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16.8% 가 체중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를어 아실까요 네 비만 그러니까 나는 살을 빼야 돼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체중을 줄여야 돼 라고 노력을 할수록 체중은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저는 그분이 사실 누군지 를 몰랐었어요 돈스파이크 라는 분네 아직도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스테이크 굽는 남자 돈스파이크 네 그렇게 <웃음> 알고 있는데 돈스파이크 씨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자기는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안 했다면 지금 같은 몸이 되지 않았을 거다.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체중을 줄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어쨌거나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몸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이 좀 쪘다 싶어가지고 체중을 줄이려고 했더니 체중은 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요가 오면 은더 많이 체중이 늡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이 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더 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점점 더 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이어트의 역설입니다. 자, 다이어트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살찝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살이 찐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지방을 섭취를 하면 다이어트에 문제가 될것 같죠 살이 더잘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게 지방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최근에 나온 책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에서 그 진화 인류학과 교수라고 하는 이제 허먼 어, 판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어, 탄자니아에 있는 수렵 민족, 하드자족이라고 하는데 그수 수렵, 수렵 채취 그러 그러니까 수렵 채집 민족인 어, 하드자족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을 한거예요 10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자 하드자족의 여성은 하루 평균 8km 남성은 하루 평균 14km를 걷습니다 이펀처 교수가 하드자족의 에너지 소모량과 그리고 어 이런 수렵 채집을 하지 않는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이 사람들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를 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바로, 어, 수력체진민족인 하드자족과, 어, 사무, 아, 사무, 수력체진민족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 저기, 카우치 포테이토? 포테이토 카우치라고 그러나요? 그 쇼파에 들어 누워서 감자칩 먹고 있는 그러니까 비만, 우리가 비만이라고 할때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TV 틀어놓고 누워서 감자칩 먹고 있는 쉬지 않고 먹고 있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실 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사무직종에서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에너지 소비량은 동일하다라는 게 지금 이 운동의 역설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입니다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사람들과 수렵 채집을 하는 시절에 있던 사람들 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총총 총 에너지 소비입니다 하루 중에 하는 총 에너지 소비량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운동의 역설입니다 네, 이분도 깜짝 놀랐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체중 나이 성별 지방량 키등 다른 여러가지 변수들을 놓고 계속 이 자료들을 돌려봤는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거랑 대단히 다른 결과죠 활동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활동이 없을 때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살도 덜찔 거고 혹은 살도 더잘 빠질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운동 시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이 빠지지 않고 있다면 운동이 부족해서 살이 안빠진다 혹은 살이 더잘 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핑계 였습니다 네, 수렵 체집 민족하고 여러분들하고 어, 운동량, 활동량을 비교를 해도 어, 여러분들께서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분들과의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이 책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이고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어,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니, 이거를 꼭 10년 동안 연구를 해야지 알아요? <웃음> 연구 안 해도 알겠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요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깨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자 우선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늘게 되면요 그에 반해서 우리 몸은 다른 에너지 소모를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총 에너지 소모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도 이제 했던 이야기가 어200 kcal 까지는 운동으로 소모가 돼운동으로 소모가 돼요 근데 200 kcal 를어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의 운동 효과가 나오느냐 라고 할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버리고 결국은 총 에너지 소비량은 약 2500kcal를 넘지 않게끔 우리 몸이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이 연구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또한 이제 운동으로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지면요 공복감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허기가 금방 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높아졌으니까 허기가 지니까 어, 섭취량을 높여라라고 이제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더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 미국의 연구진이 이다 지금 제가 읽는 내용은 책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 책을 기사화 했던 그 내용이 있는 건데요. 어, 운동 에너지 대사율이 올라가면 허기에 민감해진 뇌는 칼로리 섭취량을 끌어올려서 에너지 소모량을 만회를 한다 미국의 연구진이 과체중 성인에게 새로운 운동을 시켰더니 처음 몇 달간은 체중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 전 체중과 비슷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자는 어, 비만은 해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대요 이게 저의 저의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이분하고 좀 만나봐야겠어요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에 집중해서 비만에서 벗어나는 편이 좋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에 집중을 해서 비만에 벗어나는 편이 좋다. 네, 이분의 결론입니다. 아, 이분의 주장이죠. 자, 이 주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희 주장입니다. 네, 저희가 어, 음식의 종류에 조절을 하지 마십시오. 음식의 칼로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 음식을 먹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섭취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먹느냐가 아니라 어 이걸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게어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도 이 고민들이 사실은 다 있었어요 어 식이요법을 해보고 운동을 해보고 해 했었을 때에 체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체지방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제 그에 대한 저도 연구자료들을 계속 어, 확인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린 결론이 음식의 종류 때문에 여러분 살찌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운동으로 살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운동으로 다이어트가 원래 안됩니다 먹는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냐 그쪽에 집중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다이어트 방식입니다 그거를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한약 복용이죠 그래서 한약 복용을 통해가지고 섭취량을 어렵지 않게 조절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한약 다이어트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어, 체질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곳이 있으면요 전부 다 돌팔입니다 네 그런 체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낸 분들이 아닙니다. 타고나 그러니까 그건 타고나야지 가능해요. 네 타고나야지 가능합니다. 어... 자 그래서 이분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읽어봐드릴게요. 어떤 다이어트든지 간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진다면 다 효과가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조합은 에너지 소비나 체중 감량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체중 감량만을 염두를 해둔다면 정크푸드 다이어트도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마코브 교수는 1일 섭취 칼로리를 1800kcal로 제한을 하되 감자튀김 등 정크푸드만 먹는 다이어트를 10주간 실시해서 12kg을 줄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해외 토픽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만 먹고 살을 뺀분 이야기 네, 맥도날드 매장에 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해외 토픽에 나온다는 건요 그 사실이 대단히 놀랍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이 놀랍다는 건 그런 음식들이 살이 찌는 음식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음식 자체로 살찌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 그게 대단히 놀라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은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운동의 역설입니다. 네, 운동의 역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의 절대적 진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 운동으로 살 빠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요 자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죠? 지방의 역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그 다음에 지금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 다이어트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체중이 늘어난다고 라 하는 다이어트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이런 역설들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요.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방식은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허먼 어어 펀처라고 하는 이 교수님도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비만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취하는 에너지 량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어 무시를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 않는 거는 그냥 그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편견입니다. 네, 그리고 그 편견이 다이어트를 막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역설이라는 것도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탄수화물의 역설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살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탄수화물의 역설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지방의 역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어 다시 정리가 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제 미국에서는 2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어, 지금 지금에서야 우리나라에서 번역본이 나왔나 봅니다. 어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어, 체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체중 아, 체중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다이어트의 역설이 나와야 됩니다. 자이 역설들을 묶어서 어, 내리는 결론은 지금까지의 다이어트는 전부 다 잘못되었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 다이어트에 굉장히 기본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음, 인생에 많은 시간을 다이어트로 낭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체중 감량을 어, 3kg, 아니, 30kg를 k g 아니 3 했잖아요. 그 30kg를 감량을 하고 유지하고 하는게 10년이 넘습니다. 물론 어, 어 그렇게 체중 유지 관리를 자연스럽게 해야 사실은 요요가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들을 자꾸 원하시는 거고요 그 특별한 것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난 저렇게 하지 못하지? 어, 라고 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분들 혹은 5년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20%가 안됩니다. 네, 20%가 안됩니다.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하는 다이어트 이런 여러가지 이제 노력들을 가지고 어, 1년 이내에 어, 3kg 이상의 체중을 줄이는 한국 사람들의 비율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80% 이상은 실패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의 31%는 오히려 체중이 더 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체중 줄인 사람보다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의식적으로 체중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10%가 체중이 줄었고 17%는 체중이 늘었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 17%에서 18%는 체중이 줄었고요 31%는 체중이 늘었습니다 참참 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네, 되게 어려워지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시도를 하면서 나는 운동도 해보고 식욕법도 해보고 여러가지 방법들로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단 3kg도 못 빼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싹다 바꾸셔야 됩니다 싹, 싹 바꾸셔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방식은 어, 적절하지 않은 방식 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는 저희가 하는 방식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제가 연구를 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방식이 딱 그겁니다 어, 음식의 종류 때문에 살찌지 않습니다 네, 모든 음식 편안하게 다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요요를 관리를 하려면 어 특별식이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위한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일상적인 식단에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어야 요요가 적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건어 그런 방식으로 체중 관리에 대한 도전을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니까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 유튜브를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의 경우에는 어 이제 저희의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음식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그리고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 이런 것들은 많이 지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중을 줄이는데 실패하고 계시는 분들 체중을 줄여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 보면요 어, 그 고집이 있어요 네.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고집들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어,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다 반드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고집들이 있어서 음그 고집 때문에 살을 못 빼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그 댓글에 빵순이도 빼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 빵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건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운동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운동 안 하면 살 엄청 찔것 같죠 그 두려움 때문에 선뜻 시도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음. 아무튼 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들 어, 이걸 버리게 되어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운동의 역설입니다. 아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어, 제가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최근에 어,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사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내가 됐죠. 어, 거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그 저기. 그 탄자니아에 있는 수련 민족, 탄자니아에 있는 수련 민족의 어, 하루 에너지 소모량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자는 8, 남자는 1 4 k g 여자는 8 k g 를 걸어 다닌대요 하루 종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그분들의 에너지 소모량, 일일 에너지 소모량 하고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뭐 일본, 러시아, 네덜란드 이런 데 있는 사무직들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하고 비교를 했더니 둘다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 조금 더 타고든 거예요 음 우리 몸은 어 대체로 2500kcal 아마 이건 성인 남성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어 2500kcal 이상의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것 같으면 다 우리 몸에서 나머지 대사들을 조정을 해서 어, 총 에너지 소비가 2500kcal가 넘지 않게끔 음, 그렇게 조정을 한다 그리고 어, 운동을 통해서 소모하는 에너지는 약 200kcal 정도까지고 그 이상이 되면은 어, 단순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혹은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운동을 해서 300kcal의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3시간을 하면 900kcal의 에너지를 소모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900kcal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 와 이거 장난 아니거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식이요법을 좀만 하면은 막한 달에 10kg, 20kg 금방 뺄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어,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 활동량을 높인다고 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쓰지 않아요. 지방을 계속 쓰지 않아요. 네. 왜냐고요? 우리 몸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그니까, 뭐랄까요. 어... 지속적으로, 아, 그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운동으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이 한계가 있고요. 어 그걸 넘어선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는 정도에서는 어, 그런 에너지 소모량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어, 정말 활동량이 지극히 많은 어, 몸의 활동량이 지극히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나 어, 총 에너지 소모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어,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을 높이는 방식의 그 다이어트 혹은 체중관리가 아니고 에너지 섭취량을 조정을 하는 방식이 비만에 훨씬 더 어, 나은 방식이다 라고 하는게 어, 최근에 나온 운동의 역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우리 어, 댓글에 어, 운동매니아께서 운동 등장을 하셔가지고 어, 운동을 포기를 못한다 운동이 너무 재밌다 운동이 재밌는 하십시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 의 목적과 건강 유지 관리 어, 건강 증진의 목적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거를 섞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섞어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 이에요 음 어... 어, 건강관리 목적으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우리 몸에 주고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이 개선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두 가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되게 게이렇 자연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 어 이렇게 하면 은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자연식은 건강관리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비만관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관리는 오로지 에너지량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음식의 질에는 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크푸드를 이용을 해서도 다이어트가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자연 그니까뭐 인공 합성 재료가 없는 가공이 많이 되지 않은 어 아니면은 뭐 요즘 이제 유전자 변형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는 게 건강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와 비만 관리라고 하는 그 주제를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야. 그니까운동이나 식이요법이나 이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 줘야 비만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어 좋은 점은 네 없네요 네 운동을 많이 하실 하신다고 해서 음 좋은 건 없습니다 사실 또 운동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건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계속 어 돌아가실 때까지 어 수명도 길고 건강도 계속 좋은 상태냐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음, 노동 수준으로 많이 하시면 은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당하게 어, 기분이 좋을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네 마지막 이야기 제가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어, 운동으로 이제 운동을 병행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방법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저도 어,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하는게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섭취하는 에너지량에 집중을 하십시오 우리의 비만의 문제는 섭취 에너지 총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량 제한을 하면 어, 다이어트, 비만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200kcal를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라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세 번째, 운동 후에 60분까지 음식물 섭취 금지입니다 운동 후 60분 까지는 물만 드셔야 됩니다 그때의 에너지 음료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전부 다 안됩니다 어 운동 후 60분이 지방이 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 60분 금식을 못 지키면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하셔도 살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나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비만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는 거고요 운동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삶의 활력이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살이 찌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혹은 살을 빼고 싶다면 그 시간 60분이라는 시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60분 동안 물만 됩니다 네.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추천하죠 그거는 근육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고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방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 후 금식입니다 근데 지방이 아니고 근육량을 높일 목적으로 드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다 라고 하면은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체중이 늘어날 걸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탄산수. 탄산수 중에서 어, 그 플레인 탄산수들이 있죠. 그냥 그냥 탄산수, 그냥 탄산수. 어떤 뭐 이제 향이라든지 어,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탄산수 그건 됩니다. 물하고 동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미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제로 칼로리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콜라들 제로 콜라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십시오 네, 안됩니다 그런 것들은 빼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 그게 괜찮다고 그러면요 그 외에 또 괜찮은 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물만 드십시오 물만 네, 물만 드시고 굉장히 운동 후에 공복감이 크실 거예요. 그 공복감을 즐겨야 살이 빠지는데 그건 즐길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어... 살을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말씀을 그 드린 게 이제 운동의 역설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방의 역설이 나왔고요, 운동의 역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역설이 나옵니다. 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어, 유지관리까지 가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다 뒤집어서 새롭게 판을 짜야 어, 진정 여러분들은 비만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 이제 휴가철이시죠. 지난 주에 저도 휴가를 갔다 왔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휴가철을 가지실 텐데 음, 휴가, 아 휴가, 아 제가 휴가, 휴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분한테 휴가에 살찌지 않는 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랬는데 어, 휴가에서 살찌지 않는 법은요. 휴가를 끝내는 마지막 날 점심 이후에 전면 금식을 하십시오. 네, 점심 이후에. 완전 금식 왜냐면 휴가 때 탈탈 타러 먹었잖아요 이제 좀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하면 휴가 기간에 과식을 해서 늘어나는 체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 휴가를 겁내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어, 휴가 때도 에 제발 적당히 드십시오 어, 왜잘안 어, 돼요 <웃음> <웃음> 네 휴가 이후에 금식 성공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 여러, 더운 여름날 네 어, 원래 여름이 살 빼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잘 보내시고 어, 또 다음 주에 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